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한 달에 월세 격으로 한 35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2만 6, 7만 원이 나와버리니까 원래 세워뒀던 지출 계획이 좀 무너지기도 하고 난방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봐야겠지만 다른 지출을 줄이는 게뭐 거의 이런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월하고 2월하고 거의 똑같이 난방을 했는데 지금 이번 달 청구서 받아보니까 1월달 요금도 진짜 폭탄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진짜 애교 수준인 것 같아요. 교수증은 전략을 해서 생활비를 어떻게 쓴다고 애를 쓰는데 난방비가 나때니까 부담은 많이 되죠. 우리나 회사인 들이우리예이 얼마나 다고 많은 액수는 아지만 골고루 배을습니 모든 계층을 다 도와줬으면 좋겠요이 가스 같은 경우는 공공재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게더 현실적이고 더 쉽지 않나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배툴 전북의 한 기고 바뀌었지만 난방비 부담 여전히 큽니다. 일반 가정집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죠. 특히 일정 수준 이상 온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화의 농건나 세탁소 등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고합니다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기 위해 영업 시간을 단축하는 등 자구책을 냅고 있습니다만 급등하는 난방비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각 지역마다 난방비 또는 재난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 주고 있죠. 보조, 보안 진한 장수는 전 국민에게 남원과 익산시 등은 일부에게 지원하는 등 10개 시군에 달합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지원 액수와 지급 방식이 다르고 아직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난방비 지원이 천차만별인 것은 지자체마다 인구와 재정 상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겠죠. 이맘때쯤이면 이제 각 가정마다 고지서가 날아들고 납부를 해야 할 텐데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안건임을 쓰는 서민들 또한번 깊은 한숨이 시력 합니다.